일단 인사 예, 예 안녕하세요. 저 아프리카 프릭스 원딜 비스틱 진성준입니다. 어 일단 오늘 경기는 일단 지난번 경기보다는 조금 낮은 경기력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래좀 아쉬웠던 부분들 좀 있어서 일단 그것들을 보완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고민을 좀 해, 하긴 했었어요. 일단 어, 일단 제가 아이, 결혼도 해서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. 이걸 제가 그리고 최근 2년 동안 성적을 좋게 낸 적도 없고 해서 이걸 자 그만해야 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고 그래도 와이프랑 얘기를 좀더 해보니까 그래도 게임은 제가 잘하는 거고 제가 좀더 목표를 이루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하게 됐어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외팀도 해외팀에서도 연락이 오고 뭐 중국은 당연히 왔고 한국에서도 몇팀 연락이 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계속 해외 오래 지내니까 이렇게 제가 제 가정에 신경 쓸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비록 비록 뭐 연봉 같은 대우 차이가 좀 나더라도 그냥 한국에서 해야겠다 생각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. 좋은 그거에 별로 아쉽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. 저도 아마 더 해, 좀만 더 했으면은 저도 중국 선수로 인정이 되긴 했을 텐데 그냥 뭐 그거에 대해서 아쉽거나 그런 다른 별 다른 생각 은 없어요. 음. 일단 한국에서 하니까 좋네 재밌어요 좋아요 <웃음> 음, 연습이 좀 빡세긴 하지만 뭐 감독님이나 코치분들도 좋고 선수들이랑도 잘 지내서 조, 생활 좋아하고 있어요 어... 일단 뭐 용준이는 몰라도 저는 이미 나이도 먹고 많이 늙은 것 같아서 저는 아직 저는 지금은 뭐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형 애들 다 성격이 좋아서뭐 다현이도 뭐붙침성도 있고 뭐 태양이도 그렇고 뭐다 좋아요 애들이 예전에뭐이했했선수수또또은팀에 오게 돼에서또뭐신서하고신렇하 그렇죠. 근데 뭐죠 맞춰본 안맞춰서한좀오서돼 2년 서으니년 됐으니까 근데 또 전처럼 다시 같이 잘해서 이렇게 합도 다시 맞춰보고 하고 싶어요. 음, 일단 제가 중국에서 게임하던 스타일이랑 지금 제가 여기 팀에서 하는 거랑 좀 달라가지고 딱 제가 중국에서 하던, 하던 느낌은 안날것 같아요. 그냥 여기서는 일단 지금 아직 맞춰본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 안정적인 플레이를 하고 팀에 맞춰주는. 그래서 점점 게임 해보면서 조금씩 바뀌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2 0 2 0년 목표는 일단 제가 다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. 모든 팀들을 다 이기는 거. 일단은 한국 분들한테는 이게 제가 제가 좀 그러니까 인지도가 낮긴 할 텐데 그래 저는 좀 사람 같이는 하는 원들이고요. 잘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